예,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. 아, 예, 아니요. 네. 15번보다는 네. 내 주변 선후배 모델 중에서 가장 귀엽고 남말이다 네. 정말이요 네. 네,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정말? 네. 음. 그랬지 한데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? 아, <웃음> 솔직히 자기보다 더 귀엽게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? 어, 저 저보, 음, 저보다 귀여운 사람은 있죠. <웃음> 자 그러면 인정. 자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. 나는 나보다 더 귀여운 여자 선후배를 만나면 그 그날 집에 가도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질투심에 뭐 불타올랐다. 아니요. 아니에요? 아니요. 귀여운 좋아하는데? <웃음> <웃음> 나안 그렇다고! 안 그래! 다, 다 하는 거 아니야? 다 무조건? 네, <웃음> 다, <웃음> 다 걸린 거 같은데? <웃음> 나는 내네 주변에 있는 커너벨 모델중에서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<웃음> 한 명도 없다? 응 <웃음> 어. 아, 내가, <웃음> 내가 나보다 다 달랐다 <웃음> 아 나보다 달랐다 나보다 못생긴 사람 있죠? 그러니까 제가, 내가 제일 못생기진 않았어요. 진짜 <웃음> 아니요. 갑니다. 이거 은근 떨. 어! 내가 안 못생겼다고. <웃음> 아니 제일 그런 거 아닌 거잖아. 나 제일 못생겼어.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치지 않을 것이다. 내 얼굴에 만족한다. <웃음> 아니요? <웃음> 이거 예스도 괜찮데 뭐, 뭐, 뭐, 뭐, 뭘 고치고 싶으세요? <웃음> 아, 또 많죠? <웃음>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다? 아, 그럼요. <웃음> 어! <웃음> 나 완전 안 한다고. 완전 못하는데. 아직 멀었는데. <웃음> 알겠습니다. 자.